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 아니야 드레이크는 괜찮다고 하고 캡틴 키드는 내가 봤을 때 공격력 메달 좀잘 매기면서 키워보면 나쁘진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여러분! 출발합니다 100개 다쓸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기운을 받아서 자, 유스타스 캡틴 키드 그리고 와노쿠니 드레이크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들 막 기운을 주세요 자 기운을 주세요 기운을 주시면 요거 받아서 간다 레츠고 아... 자 평지를 걷고 있지만 아까도 내가 평지 걷고 있다 떴거든? 그렇기 때문에 볼게요 자 1회차 들어갑니다 자자자자 자, 자, 장고 자 장고띠 투장고 자 하지 자 초파, 자 상디, 뭐야? 아씨, 아, 쎄 아, 미스 올 선데이라니, 이거 안 나올 거긴데. 아씨, 자올 선데이, 일부러내 쓰레기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 뭔가 나의 좋은 기운에 방해가 될까봐. 자 우리 우리 친구 조니 내 친구 조니 조니조니 조니, 조니, 자 조니조니 조니, 자 크리마텍트 나미 자자 프랑키 우와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웃음> 인연이 있어 와 미쳤다 야 와씨 미쳤다 진짜 이거 진짜 와 오늘 무대 푸이 마왕님 기운 딱 바꿨어 전반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느낌 뭐이 기운 이런거 다 받아가지고 캡틴 키드까지 가는거야 와 진짜 아 오늘 게임 되네 아 오늘 원바로 되네 오늘 아 진짜 자씨 아씨 야 오늘 원바로 되네 야. 이거 오성강 나오나? 야. 와. 야, 오늘 진짜 오늘 된다, 진짜. 자, 여기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자, 여러분들 이거 이거 잠깐만. 여러분 요거. 자, 마고맙다 아, 씨. 자, 여러분, 여기서 그거야. 여기서 요거 열한번 도전을 더 누르면 확률이 높을까? 아니면 나갔다가 들어와서 다시 하는게 좋을까? 어 어떤게 좋을 것 같나요? 여기서 바로 누르는게 좋은지 나갔다가 들어와서 다시 바로? 자 빨리 의견을 주세요 이거는 훈수가 필요하다고 나갔다가 들어온다? 연속이 좋다? 이어가죠 저는 명손이라서요 드레이크나 알아 저는 보통 바로 누릅니다. 바로 바로 하는 게 낫다. 자 바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로 바로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바로 바로 갑니다. 바로 바로 바로 바로론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시작. 이 남자가 또갈 하나 확실히 그냥 가져버려야 돼. 자 갑니다 출발합니다. 지금도 평지를 걷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평지에서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뿌지. 자 아, 이제 쓰레기란 단어를 쓰지않겠습니다 여러분 쓰레기란 단어를 쓰니까 안좋은 단어를 쓰니까 결과가 계속 좋지않았어요 자 좋은 단어를 쓰면서 가겠습니다 자자 자, 여러분 쭉쭉 갑니다 자자 자, 우리 아론간부추자 우리 아 우리 산적왕이구만 자올라프님 안녕하세요 자 우리 상디 자 우리 장고 자 우리 캐버디 버디버디 캐버디아 이제 불안해지는데 또아 드레이크 나왔으면 좋.. 아얘나한 사... 번만 더 나와봐 한 번만 더와한 아, 번만 더 그냥 아예 오성각 가자 캡틴 키드 키드 키드, 키드 캡틴 키드 한 번만 더아 끝난 것 같은데 이거 아.. 조졌네 씨 아.. 애초부터? 뭐 드레이크랑은 뭐.. 어.. 뭐.. 뭐 인연이 없었고.. 아 나갔다 할걸 그랬나.. 그 와중에 헤르메퍼가 만렙 찍네.. 자.. 드레이크 1대 1 영상은 뭐 여러분들한테 받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조금 보고 아쉽네 이거 아 아쉽네 이거 자 일단은 터벅터벅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 콜라 콜라가 뽑기 돌리기가 콜라가 좀 어느정도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콜라 교환서에서 콜라를 좀 바꾸겠습니다 지금 콜라가 17개가 있어요. 나는 이걸로 콜라를 아, 소개킹을 끝까지 잘 받아봐야죠. <웃음> 하비전아 공식 최고의 저격수 헤르메프가 육성이죠. 육성각이죠. 아, 일단 이 캡틴 키드우 사실은 합이 채널에서 아주 그냥 뭐 개인적으로 제 캐릭터는 어, 캡틴 키드와 인연이 깊습니다 지금 기본 캡틴 키드 저는 80이거든요 그냥 꾸준히 나오더라고요 알아서 그리고 요게 또 캡틴 키들를또 새로 얻었고요 그죠? 자 킬러를 랩업 시켜주고 자자 자, 그러면 키드가 조금 예 네. 어떤 느낌인지 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마왕이 아까 신세계 키, 키드 뜬줄 알았는데 알고보니까 저요 구키드 떠가지고 좋다 <웃음> 말았잖아 자 한번 싱글이 아니죠 아 드레이크 공룡돌진 뭐 이런것도 한번 나왔으면 좋은데 자 우리 키드가 좀 어떤 느낌인지 한번 우리 다같이 한번 좀 즐겨보도록 하죠 자 바로 1대1 0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4.5성 이고요 지금 자 5연타 때리죠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요렇게 일단은 공격을 오래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삼정왕이 그만 하나 둘셋넷 다섯 근데 나눠 때리니까 확실히 한방 한방씩 때리는 데미지가 좀 짜잘해요 네 조금 짜잘띠하네요자 그죠 원래 한두방 맞고 좀 쓰러져줘야 되는데 확실히 짜잘한 느낌이 있어요 둘셋넷자 피가고 하나 둘셋넷 다섯 요렇게어 우리 코비 빗자루에 맞을 수 없죠 하나 둘셋 오케이 여기서 한번 스킬 한번 시전해보겠습니다오 요런 느낌이군요 한번 많이 나왔을 때는 요 느낌을 한번 살려가지고 자 어떤 느낌인지 보겠습니다 뭐야 아, 어왜 영상으로 봤을 때랑또 다른 느낌이냐 플레이하는 게 플레이 해보니 자 일단은 요 샹크스 먼저 잡고 하나 둘셋넷 다섯 자뭐안 죽었네 너무 나눠 때리니까 타격 데미지가 좀 약한 것 같아 기본 공격 데미지가 자 여기서 음 시원시원한 느낌은 조금 부족하긴 한데, 다섯 대를 나눠 때려도 조금 부족하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도 자, 백, 백,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살짝 아쉬운 감이 있어. 지금 1렙이라 그런 걸 수도 있지 맞아 지금 스페이드만 스페이드의 말처럼 1렙이라 그런 걸 수도 있어 근데 1렙 치고 내가 생각한 만큼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3 4 5 이러다가 버기 한 바퀴 또 회오리 한 방에 가는 거야 이거 하나, 둘, 셋어이고안 돼, 안 돼, 안돼자 자, 여기서 바로 스킬 값 와, 스킬을 쓰다가 스킬에 맞네 아쉬운데 스킬을 쓰다가 스킬에 맞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어, 요번 판은 내가 봤을 때 30명이 한계인 것같고요 30명이 한계네요 30명이 한계야 자, 30명이 한계각이구요 30명이 한계각이지만 열심히 합니다 30명이 한계야 이걸로 미호크까지 못잡아 어,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른문제인것 같은데 자와 쉽지 않다 자 미호크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도전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자 아, 이제 얘네 잡으면 이제 조니가 나오겠죠. 자 조니와 요삭, 조니와 요삭 듀오가 나왔습니다. 오. 자 버티기 버티기. 자 버티기 버티기 어디 버티기. 자.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나는 피가 2고요. 자, 버텨 보겠습니다. 어, 어 뭐야, 아 뭐야, 씨. 아, 씨. 정신 딱 그냥. 자, 아. 아, 스킬 수는 계속 누르고 계셔야 엄청 세요. 아, 그렇구나. 와 아, 그렇구나 몰랐네 이거 하빈님 이 스킬 꾹 눌러 써보세요 아 그럼 계속 도는거야? 아자한번더 해보자 한번더 요거 막그 이번 스킬 막 회전 도는거? 회전 도는거를 계속 꾹 누르고 있으면 좋다는거지 계속 누르면 좋다는거죠 막 회전 아까 막 돌던거 막 회전 돌던거 자 아까 막 회전 돌던거 이 e 스킬이 이 e 스킬을 막 누르면 좋다 계속 꾹 누르고 있으면 좋다는 거야? 아니면은 막 더블클릭하는 게 좋다는 거야? 막 클릭하는 게 좋다는 거야? 자자자 한번 테스트해보자 이따 가 한번 둘러싸여보면 그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격수한테 지금 다 하고 있죠? 아, 근데 지금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방송하니까 졸리다, 아... 자, 오늘은 아주 쉽지 않은 하루였거든요, 여러분. 자... 요거를 계속 돌리면 된다는 거지? 하는 건가? 잠깐만, 계속 누르라고. 쥬아 장고도 잡고 자 올라갑니다 조니와 요삽도 잡아주고 자 아까 넘지 못했던 자 우리 미호크 미호크상 안돼 네 돼. 지금 피해야돼 자 지금 피해야되고 일단은 미호크까지 깔끔하게 잡아주고 한 50명 정도 도전하는 것도 아요 스킬을 맞으면 안됐었는데 자, 50명과 한번 l 를 써보겠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자, 이거를 꾹 누르라고? 아, 계속 누르는 게 아니고. 아하, 얘좀 알겠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역시. 나의 안 좋은 체력과 안 좋은 정신력을 우리 합의가족분들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페이드님 고맙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도 너무나 나중에 알았을거야 아자 스페인님 고맙고 자 스페인님의 기운을 받아서 자 60명 가게 도전합니다 자 60명 가게 여러분 도전을 해주고 자자좀 떨어져서 일단 하치정도는 잡아줘야죠 아또추한재 저거 맞겠네 저거 60명 정도만 무리하지 말고 잡읍시다 아하이 그래 요런 느낌 여기서도 바로 스킬 가어 스킬을 잘 쓰니까 조금 유용하네 이제 그러네 스킬을 잘 쓰니까 안돼안돼안돼 어허 오케이 오케이 이제 체력이 안 돼서 70명까지는 힘들 것 같은데. 내 체력이 안 돼. 내 체력이. 아, 오케이. 많이 썼다. 아, 진짜. 어, 지금 막 사실 되게 졸리거든요. 지금 되게 지금 졸린 상태에서 좀 게임을 했어요 오늘 아... 잘 버텼죠?